안녕하세요. 예레리입니다. 오늘은 집에 모두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아가로 옷 입는 법을 살펴볼 건데요. 집에 있을 것 같은 그 아가는 바로 데님 아우터예요. 데님 아우터 키드밀리랑 영비 노엘 사진을 보면서 데님 아우터를 어떻게 입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키드밀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사진 진짜 대존잘. 잘생겼어요 진짜 너무 잘생겼어 여기서 키드밀리는 흰색 티셔츠에 데님 아우터를 걸쳐주고 안쪽에는 그레이 컬러 체크셔츠 같은 걸 입어 줬어요 근데 다음 사진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체크셔츠를 팔만 앞쪽으로 해서 걸친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 추천했던 오버사이즈 아조아조 아조 바이 아조 셔츠를 걸쳐도 진짜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옆에 영비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개인적으로 봄, 여름에는 연청의흰 티셔츠가 어울리는 것 같고 가을, 겨울에는 영비 착장처럼 찐청에다가 검정 티가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액세서리를막 더했잖아요. 액세서리를 더할 때도 골드보다는 실버가 더 예뻐요. 골드는 노란기가 있으면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색깔인데, 연청은, 연청이나 데님은 차가운 느낌이 드는 차가운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차가운 계열인 실버 악세사리가더 예쁘더라고요. 노엘은, 노엘은 청청 패션이라고 하죠. 위아래 모두 데님으로 착장을 맞췄는데, 이렇게 입고, 로퍼로 깔끔하게 신어주니까 진짜 완전 섹시. 청섹시. <웃음> 여기 로퍼 구찌 블로퍼 신어주면 진짜 딱일 것 같은데 블로퍼는 합성으로 백니스트 더하기 로퍼인데 백니스가 뒤가 없다는 거잖아요 로퍼인데 뒤가 없는 로퍼를 블로퍼라고 해요 로퍼는 남자분들은 진짜 활용도가 높으실 거예요 하나 사두면 구찌 로퍼 베이직 라인으로는 이게 있고요 만약에 블로퍼를 사고 싶으시다고 하면 아까 거에서 뒤에만 없는 어, 이거 가죽 슬리퍼 90만원짜리 이것도 예쁜 것 같고 여기서 좀더 트렌디한 걸 갖고 싶다 하시면 가죽 슬리퍼 이렇게 해서 안에 털 있는 거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털 있는 거는 진짜 겨울에만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 있네요. 가장 활용도 높은 데이 아우터는 데님 자켓이에요 데님 자켓 데님 자켓 하면 무조건 리브요 리바이스에서 청바지를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레이어드해서 입을 거면 사이즈를 하나나 두는 사이즈 업해서 입는 게 훨씬 예쁘고 박시하게 입으면 개인적으로 음, 어깨가 넓어 보여서 더 예쁜 거 같아요 리바이스에서 찾은 건 데님 트럭커 자켓이라고 어, 이게 베스트 남자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여자도 여자 버전도 있긴 한데 이게 제일 베이직한 디자인이기도 하고 색깔도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관련된 패션 영상은 이쪽에 링크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쪽에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